많이 힘들고 아플 때가 있을... 제 영상 중에 노래방 가사 자막 편집 만들기 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남기신 분이 바로 신공님이시고요 제 구독자라고 하십니다 자막 넣기 강의를 여러 번 반복하여 따라해봐도 안되네요 자막 색깔 바뀌는 것이 안되네요 첫 번째 자막 색깔 넣는 방법 설명은 없는데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2020년 10월 9일날 게시를 했고요 지금 현재 2022년 9월 30일이니까 2년 가까이 된 영상이죠 그래서 바뀐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네마스터에서 자막을 일단 넣어야 되겠죠 오른쪽에 레이어를 클릭하시고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자막을 글씨를 쓰면 되겠죠 가사를 글씨로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이렇게 자막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글씨를 테두리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서 윤곽선이라고 보이시죠? 윤곽선을 클릭하시고 체크를 하면은 이렇게 윤곽선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복사를 합니다. 왼쪽에 점점점 세 개를 클릭하시고요. 복사를 누릅니다. 자, 그대로 복사가 됐고요. 그러면은 여기 텍스트가 하나가 더 생겼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색상을 변경을 할 겁니다 색상을 변경하는 방법은 오른쪽 메뉴바에 색상을 클릭하시고 그리고 원하는 색상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체크 누르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을 건데요 오른쪽에 인 애니메이션 효과 클릭하시고 닦아내기가 있어요 밑으로 내리면은 오른쪽으로 닦아낼 건지 왼쪽으로 닦아낼 건지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닦아내기를 클릭을 하시고 속도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속도가 빨라지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은 속도가 느려집니다